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주세요. 지금까지 했던 챌린지 중에서 아직까지도 유지하고 있는 습관이 있느냐. 참 희한하게도 챌린지로 영상을 찍지 않았지만 꾸준히 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. 아, 아, Good morning입니다. 어, <웃음> 아주 깔끔하고 좋네요. 바로 이불 개기예요. 오늘 아침부터 엄청 흐려가지고 밖에 무슨 지금 밤인 줄 알았어요 불을 끄면 이래요 불을 끄면 뭐 이불 걷는게큰 대수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이불 정리를 잘 안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잔소리를 좀 많이 들었었고요 이제 20살 되고 혼자 살면서도 그냥 혼자 사는 자취방이니까 보는 사람도 없으니까 더 이불 정리를 안했었는데 저는 이 이불 자리 정리가 정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타이탄의 도구들 이란 책을 읽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졌어요 뭐 워낙 유명해서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미국의 해군대장 네, 맥레이븐의 연설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냐 침대 정리부터 똑바로 해라 근데 하필이면 왜 침대 정리냐 우리가 잠에서 깨어서 하루를 맞이하는 가장 첫 번째 장소가 바로 누워있는 침대잖아요 그리고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할수 있는 일이 이 이불 자리를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이부 자리를 정리한다는 건 매일 나에게 주어진 수많은 과업들 중에 첫 번째 과업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막상 이불을 개고 나면 굉장한 성취감이 있고 그 다음 일을 뭔가 해낼 수 있겠다라는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아 그럼요 매일 어릴 때부터 평소의 습관처럼 이불 정리를 하는 사람들은 익숙할 것 같은데 그게 성취감으로 이어지냐 라고 뭐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인지를 하지 못할 뿐이지 아마 매일매일 작은 성취감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사실 저도 이 습관을 가지게 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제 예전 영상들을 보시면 침대 위에 이불들이 그냥 마구마구 얼, 어질러져 있어요 진짜 그때는 별로 생각을 못했거든요 뭐 혼자 살기도 하고 누가 와서 보는 것도 아니고 <웃음> 내가 편하면 됐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혼자 살든 같이 살든 이불 정리를 한다는 건 정말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저좀 출근해야 해가지고 슬슬 일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파이팅! 와 진짜 밤 같다 밤. 내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일들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잠자리 정리다. 아무리 형편없는 하루를 보냈더라도 아무리 슬픈 일을 벌어지더라도 잠자리 정리는 할수 있다. 그리고 그 일을 하고 나면 비참한 날에도. 손톱으로 절벽 끄트머리를 잡고 매달린 덕에 간신히 추락하는 건 면했다는 기분을 느끼게 된다. 내 힘으로 제어할 수 있는 일이 적어도 한 가지 있다는 사실은 삶의 생각보다 큰 위안과 도움을 준다. 하루 일과가 끝났을 때 당신이 마지막으로 하는 일은 자신이 뭔가를 이뤄놓은 곳으로 돌아오는 것이다. 돌아왔을 때 깔끔하게 정돈된 침대를 보면 마음이 평온해지면서 자존감도 높아진다. 이렇게 집에 돌아왔을 때 침대가 정리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는 생각보다 우리 삶의 큰 차이를 주는 것 같습니다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은 맨 앞장에서 승리하는 아침을 만드는 다섯 가지 의식을 소개하는데요 잠자리를 정리하라, 명상하라, 한 동작을 5에서 1 0 반복하라 차를 마셔라, 아침 일기를 써라 그중첫 번째 잠자리 정리하기는 이제 습관이 된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시간을 들여서 꾸준히 이 습관들을 저의 습관으로 만들 거고요 이제 두 번째 단계죠 아침 명상 저는 또 명상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하는 명상은 또 어떤 변화를 줄지 또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도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을 읽으셨다면 그냥 읽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꼭 실천하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이이부자리 정리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